여시야문,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여시야문.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경에서 다 제일 첫머리에 여시야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은 안한존자께서 경을 결집할 때 부처님 법문을 편찬할 때 경을 편찬할 때 제일 첫 말에다가 여시아몬이라고 두었지요. 그러니까 아자는 안한존자 자신을 말한거죠. 내가 들었다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안한을, 안한을 의미하지요. 안이 예, 나라고 한 거죠. 아난존자, 아난존자는 부처님 어 치자였어요. 한번 들으면 기억을 다 해요. 일남 첫길를해요한번 들으면 기억을 해서 과거 전생부터 법화경에 보면은 여러 수많은 부처님 저소에서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치자로 있으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다 기억한다고. 그런 말이 나왔죠. 안난존자가 그런데 서가열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 의 치자가 되었어요. 부처님 성불할 때 나셨어요. 2년도 화 하죠.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나벌 8일에 출가 후 6년 만에 성불을 했는데 도를 이루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난니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에 따른 그 소식이 궁중에 전하니까 그 정반왕 궁에서 굉장히 다 좋아라고 하는데 또 정반왕 동생 복반왕이 또 생남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두 경사가 업쳤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경이라고 지은 거예요. 경상도 경자고 기쁜 있자. 석가가 성부랑은 또 좋은데 또그 자기 조카를 또 봤잖아요? 정바랑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열의사촌 동생이지. 부처님께 열반하실 때 안한 존자가 물었지요? 물을 때 여시한 문도 묻게 되었어요? 무뭘 물었느냐? 이것을 하나 붙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이제 유사하라" 또두 번째는. 이렇게 그르니까또 부처님 답이, 답은 부처님이라요또세 번째 붓기를. 그런 게또 답이 그때 안한 존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슬퍼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비통에 잠겼는데 그때 아나율타 부처님은 또 사촌 동생이죠 아나율타가 칩대 제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아난부고 말하기를 너는 부처님 법을 어, 이 세상에 전할 사람인데 부처님이 곧 조금 있으면 열반에 드시는데 그렇게 울고만 있고 슬퍼만 해서 되겠느냐? 부처님이 열반 하시기 전에 빨리 여쭈라 물어라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하니까 아난존자가 네 가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 정신이 좀 나가지고 어, 부처님께 물었어요. 저희들이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내왔었는데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누구에게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까? 스승을 응? 내가 말을 생략해버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내가 말한 설명에 둔 5개, 10개, 250개 모두 개가 있잖아요. 부처님어 말씀하신 율법 법률 그런 계를 가지고서 스승을 삼으라고 부처님이 답을 가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그다음에 또두 번째 이제 물었어요. 또 어디에 의해서 머물러야 됩니까? 공부를 할 때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답을 하시기를 이 사렴처 주하라 사렴처에 머물러서 어 의지해서 머물러라 말 사렴처 사렴처랑 여기도 나와있죠 저것도 나와있지만 은열반경에그 사렴처가 더대승법에서 가장 좋죠 저희는소승법에 관신부정 관수 시고 관심부상 관법 무와 나오지만 은 열반경에는 다 어, 모든 것이 공했다고 몸과 마음 어, 또 여러 가지 법이 다 공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죠 자체성이 없고 그전에 열반경 마지막 할때 그때 사람처 나올 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노트 적어놓은 거 보셔야 돼요 다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확인되지 열반경 거짓말 다될때 사렴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종경록에서 말한 대로 네 가지 생각하는 그런 사렴처의 의지에서 머물러라. 마음공폭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악성 차익비구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었죠. 악성이란 것은 성질이 고약한 놈이요. 부처님 출가할 때 말을 끄집고 가는 바부라요, 바부. 차익이라는 이름이 내나 바부를 가르친 거요. 바부 이름이 차익이라요. 악성이란 말은 성질이 못 되었단 말이에요. 깡패같이. 그러니까, 숨길 익자, 악성 차익 비구를 어떻게 하오를까. 그분도 죽게 하으니까비부죠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타이려면은 그 거센 놈이 말을 잘 듣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거든 다른 사람 말은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대로 참 괜찮지만 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차익 같은 골치 아픈 존재를 어떻게 대중에서 이차익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무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타하시기를 묵빈 대치하라. 묵빈 대치란 말은 침묵을 지키고 상관하지 말라 말이야. 내버려 두라 말이야. 시비를 따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을 밝힐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라 말이야. 침묵으로 대하라그 말이야. 침묵으로 물리쳐서 대치를 하라, 다시으라그 말이야. 그게 묵비권처럼 침묵으로 그러니까 악성 차익을 아예 상관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데 차익이라는 마부가 부처님 내가 모시고 다녔고 내가 출가시켰고 뭐 부처님 배경이 있는데다 주먹심도 세고 말이죠. 그래서 성길이 거세가지고 함부로 하다가 부처님 이 세상 떠나신 후에는 어디다 등을 낼 데가 없잖아요. 또 다른 비구들한테 가서 같이 참견하고 하면은 비구들이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에 찬물, 뭐야, 기름 돌듯이, 그저 자기 혼자만 고립된 거라. 이북같이. 이북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고립된 나라 아니요 고립된 나라는 뭐, 마음을 고쳐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야 깨우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치고 거칠은 그런 버트러운 행동도 고치고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국빈대치 한 효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일체 경머리에, 경천머리에 무슨 말을 두어야 됩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여시야 하면 일시불. 제 보처. 이와 같이 내가 들으니까 어떤 어느 때, 부처님이, 어느 장소에 계셔서, 누구누구와 같이 계시면서, 어떤 법문을 했다고, 그렇게 해라고, 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시아문이란 말이 경마다다 똑같아요. 어떤 책에는 여시아문을, 아문여시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죠. 예? 대장경 가운데, 저, 저, 어, 어디요? 아함부 같은데 보면은, 삼장법사가 중국말을 번역할 때 이렇게 아문여시로 어? 그렇게도 말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는나 이건 중국말이니까 또는 아문여시로 또 어떤 데를 보면 은 문여시로 또된 데도 있어요 어떤 대장경에 아문여시나 문여시나 다 여시아문하고 뜻이 같잖아요 여시아문이 공통적이라요.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없는데 왜 여시아문이라고 하느냐 하고 이유를 달까 봐 내가 미리서 설명한 거예요. 다른 책에 이렇게 나온 것도 내가 여시아문이나 똑같아요. 예? 뜻이 같지 않아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고 한 것이나 이와 같음을 들었다는 것이나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능험경에도 보면 은 여시아문이요. 이와 같은 말 내가 들었다마 이렇게 법문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말이죠 어느 때 부처님이 칠라벌성기원정사에 계시사 여기는 이제 아까는 믿음을 하나 증거를 말한 거고 이와 같단 말은 믿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니까 들은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라고 하니까 그 당시 경을 연설할 때가 나와 있고 또 부처님이 하니까 부처님은 주인공이고 주인공은 설법하신 주인공이고 신라벌성 기원정사라고 할 때는 장소지요. 그래서 장소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설법한 다 어느 때로 공통이라요. 성불 후뭐몇년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 일시로 공통되기 라요. 일시란 말은 스승과 제자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할 때가 동일한 하나의 때. 마음과 경계와 진리와 또한 지혜와 번부와 성인과 본각과 시각이 다. 한결같은 때라. 말이죠. 그렇게도 설명하고 또한 시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주세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낮이지만 미국에서는 밤안에요 지금 밤중이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냥 일시로 공통시킨 거예요. 스승과 제자 또는 어 주관과 객관 진리와 지혜, 번부와 성인, 본각과 시각이 말하고 들을 때다 한결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일시고 부처님은 바로 석가세존이시죠. 부처님이 신라벌성 기원정사란 그 곳에 계셨다 말이죠. 신라벌성은 사유성이요 사유나라 금강경하고 똑같은 장소요. 금강경에 보면 사유성이라고 나오죠. 사유나라 바사이광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칠라벌이라고 칠라벌 칠라벌하고 우리나라 경주 철아벌하고비슷하죠 경주의 철아벌이 아마 칠라벌성 딴는가 봐요. 철아벌 발음은 비슷해요. 철아벌이나 칠라벌이나. 불교의 명칭을 딴 것이 많죠. 가야산, 가야국, 여기 가야동, 가야도 불교 말이거든. 또 어. 비로봉. 천왕봉. 그런 것은 다 불교 말이죠. 비로봉이니 천왕봉이니 지리산이니 가야산이니 모두 다그 불교 말입니다. 불교 말이 들어 있죠. 왕 가운데 승만 측만왕이 나오죠. 신라 때 성만 여왕 그것도 불경 가운데 나오는 말이라요. 불경에 성만왕이 성만 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명도 역시 신라벌을 따서 철라벌이라고 했는가도 몰라요. 불교 국가라서 신라가 불교를 제일 나중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차돈 때문에 이차돈이 순교를 해가지고 이제 신라의 국민들이 어 인군과 친하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느 나라보다 더 열렬하게 믿은 거요 예 고구려와 백제보다도 더 믿었어요 가야보다 더 믿고 가야국 여기 저 김수로 왕 가락국 가락국에서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이전에 들어왔어요. 이 김해평야에. 그러나 신라는 늦게야 받아들였지만 은그 대신 늦게 받아들였지만 은 속담에 말했잖아요. 늦게 바람난 사람이 뭐 날새인 줄 모른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이 <웃음> 신라에서 굉장히 불교를 받들었어요. 도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명이나 국명도 불교의 말, 왕의 이름도 불교 말로. 법풍왕 같은 거. 법풍왕도 좋잖아요. 법을 일으켰다고. 법풍왕 때 불교를 수입했죠. 경주 불국사 석굴암 모두 지은 그, 바로 그 후지요. 칠라버리라고 <웃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칠라벌이 무슨 말인고? 풍덕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유성이라고도 가고, 풍덕이, 풍덕을 말해. 풍덕, 풍덕. 칠라벌. 칠라벌을 사유라고도 하고, 사유성. 금관계에는 사유국이라고 나오죠. 사유성이라고도 하고 사유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풍덕이라고 번역합니다. 풍덕이란 말은 그신라벌생이 좋은 땅이요. 좋은 나라라요. 거기에는 재물도 많아요. 보물, 재보, 재보나 고용락, 다문, 해탈, 이게 네 가지가 다 풍댕이래요. 설명하려면 이렇게 말하니 뭐 기숙 급고도원도 또 설명하려면 말이 많잖아요. 지금 기원정사라고 절터가 있어요. 벽돌이 그대로 있어요. 가보니까. 부처님 계시는 방도 있던데, 요것보다 조금 요만할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거기가 칠라벌성이요. 칠라벌성 기원정사 있는데, 제보하고, 고용락하고, 그것은, 거기는 물자가 풍부하고, 먹고 살기가 넉넉한 나라요. 보물도 많이 나오고. 고용락이라서는 재색식명수 어? 재물과 여자와 먹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오락을 취할 수 있는 고용락이 풍부한데요. 어? 살기 좋은 데가 그렇죠. 아프리카처럼.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아민이 많이 나온 데는 그런 것도 다 없지 않아요. 다문 해탈은 지식인들이 많다는 말이죠. 거기에 그 나라의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다문이라고 하고 해탈은 돌을 닦아서 해탈을 얻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고 기원정사라고 하는 것은 기타태자가 어, 보시한 원래는 기숙급고등원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기숙급고등원. 소독은 투달장자를 말합니다. 기수라고 할 때는 기타태자를 말하고. 그걸 여기서는 그냥 투달장자는 없고 기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기환정사. 기환이라는 말은 기수한 말과 같은 말이요. 기수나 기환이나 같죠. 이자 나무 한 자죠? 나무 예? 한 네. 나무 수. 그러니까 그래, 여기 등엄경은 수달 장자는 꺾여버리고 기타 태자만 나오잖아요. 수달 장자가 우리 말로 번역하면 급고덕이라요 고독한 사람을 도와준다,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 사위성의 사위 나라의 부호라요. 부자인데.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분인데, 부처님을 보고 발심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자기 나라에 오셔서 계시면서 설법을 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의 제자가 1,255명이나 되는데, 1,255명이 살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이 시설물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 내가... 떠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수달장자 말하기를 그러면 은 제가 어, 힘을 다해서 그 장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부라고 목걸련 두 제자를 보냈어 수달장자하고 같이 가서 절을 지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가 보자고 그래서 옥걸련하고 사리부라고 수달장자 세 분이 인제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사유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장모 나라가 아니라 사유나라요. 그렇게 기억하면 쉽죠. 그래가 가서 보니까 그 기타 태자가 소유한 그 공원이 거가 참 제일 좋은 조지라 거기다 절을 지면 좋겠거든. 그래서 기타 태자는 사위고파사위 왕의 아들로서 태자기 때문에 돈이고 뭐고 권력이나 돈이나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놀고 즐기는 공원이라, 수비 국원인 거기 가서 이제 저를 지어야 되는데, 기타 태자의 소유라서 기타 태자를 찾아갔어 투달장자가 팔아라고 그러니까. 뭐가 답답해서 팔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팔겠습니까? 권력과 배경, 부귀를 한몸에 지닌 사람으로서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안 판다고 했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가서 여러 번 가서 찾고 팔으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거던귀찮하니까전 그렇게 사고 싶으면 안 판다는 조건으로 그 나무가 울창한데 나무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공원에다 금을 쫙그 깔아라 이거요 금을 깔면 은 내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장자 오케이 하고 되었다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억만장자라서 자기 집에 가서 창고에 모든 금이나 모두 다 돼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 깔았어요. 못간 데는 놔두고 어? 깔은 데까지 애천평을 깔았어요. 깔고선 자 어, 태자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다 금을 깔았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안 팔라고 <웃음> 그런 말을 했는데 금을 깔면서도 살라고 하니 태자로서 일국의 태자로서 거짓말 또할 수는 없잖아요 채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기는 이제 팔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그 땅을 살라고 그렇게 졸라댔냐고 하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우리나라에 부처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진짜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그냥이라도 부어시를 갈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무는 내가 부어시를 간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나무를 따로 팔고 <웃음> 땅을 따로 팔고 아마 그랬던가 보죠. 지상물. 지금은 산을 사면은 나무까지 다 사는데 지상물까지 나무는 내가 무료로 보시를 하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나무는 기타태자의 나무라고 해서 기수고 이제 기수 급고동원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급고독장자가 절을 지었다고 해서 이 급고동원이라요. 원래는 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중들이 사는 중원이 바로 절입니다. 절. 그래서 원자를 따가지고 중원이라고 하는 그 중자는 줄이고 기수 급고 독원이라고만 한 거죠. 여기는 지금 기원정사라고 했으니까 정사는 집이죠. 그래서 수달장자가 부처님을 모시려고 보시한 그 땅에다 절을 지은 것이 바로 이 기원정사라요. 기원정사라 하이다고. 기환정사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지금 기본정사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만 더디지 앞으로는 이제 쉬울까요?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한 거죠.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와요. 예? 경험령이에요. 처음에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고, 다음에는 쉽게 나갑니다. 오늘만 그러지, 이 다음부터는 좀 쉽게 나갈 거예요 거기에 계셔가지고, 1200, 대비구 중1250 사람과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다 나오죠? 그걸 육성치라고 합니다. 신, 분 시주처경액 주. 이런 게다 나와야 경육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육성치 여섯 가지가 성취돼야 돼요. 여섯 가지는 여시아문 했으니까 여시가 친이여신 이와 같단 말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고 여기는 그대로 내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문이고 암은 투자는 문이고 내가 들었다말이 직접으로 여기는 일시에 나오죠 예? 불언 불언 추가돼요 일시에 불이, 여기는 이제 제, 사위국, 자유국. 기수, 사위국이 아니라 신라벌성이죠 <웃음> 이런 것은 처입니다다 됐죠? 여섯 가지가 다 이루어졌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했으니까 이와 같단 말은 믿음이고 내가 들었다는 말은 듣는 것이고 일시라는 것은 시간이고 부처가 나왔죠 일시 불이 어디 어디에 계셨다는 것은 장소지요 그 다음에 중원 중원 지금 까까중인가 번중인가 나왔잖아요 대비구중 여기 가 이제 대비구중 나오죠 대비구중 1200 50인. 이건 중이죠. 그래서 육성치가 다된 거예요. 그만합시다. 육성치 다 했으니까 다했구요 아.